MBTI는 16가지의 각각의 성격을 나눠볼 수 있는 사실상 자신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참고자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용이나 알바 모집 공고에 MBTI를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기소개에서도 MBTI를 통한 자신의 장단점을 서술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선 알바몬과 잡코리아에서의 구직자 612명을 대상으로 m b t i 신뢰도와 채용 시 반영에 대한 찬반 의사를 조사한 결과 MBTI 유형 검사에 대해 69%가 대체로 믿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용 시에 MBTI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61.3%에 달하는 비율이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MBTI는 성격 검사로 각 MBTI에 따라 성격이 갈리기 때문에 지원자의 능력과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그러나 MBTI의 문제점은 그날의 지원자의 심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MBTI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ENFJ다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너무 힘들 때 조사를 해보면 ENTJ가 나오거나 혹은 아예 다른 MBTI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단한 번의 검사로 나온 MBTI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MBTI에 따른 편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에 알바 쪽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MBTI 유형인 INFP가 가장 큰 편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잉크루트에서 2021년 직장인 870명에게 조사한 이상적인 동료 MBTI로 ISTP를 꼽았으며 INFP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업하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은 동료의 MBTI로 ESFP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외향형보다는내향형에좀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MBTI로 나온 16가지만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창고용이자 재미용으로 볼수 있는 MBTI를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했습니다.